이해 예, 반 <웃음> 바레바레 반 바레바레 반와 예, 반. 반. 소리 들린다 1 온다 충격에 데뷔하라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마이더스입니다 뒤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오늘 할 컨텐츠는 레드레투의 열차가 있죠? 이 기차를 어.. 저 뒤에 보이는 마차들로 막아볼건데 2022년? 올해 들어서 첫편런츠예요어 이렇게.. 네.. 되게 시끄럽죠? 네.. 저렇게 막아볼겁니다 어.. 저 이제.. 저희 이제 서포터.. 어.. 네 분이 계십니다 현재 한 분은 리.. 유튜브 현재 채널에 염려하고 계신 <웃음> <웃음> 준비하시고요 <웃음> 아니 왜 천둥이차 씨벌 합삭기? 뭐,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이더스입니다 2023년 네, 새해가 밝았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레드리 두 컨텐츠를 할 건데,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어, 기차 막기예요. 어, 레드리 뒤에는 기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탑승할 수 있지만, 어, 탑승 안 하고, NPC가 운전하는 그 기차를 막을 겁니다. 저 뒤에 보이시는, 어, 마차로요. 한대칭 도와줄 네, 총세분 있어요. 저 포함 네 명인데 한 분은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김리우 씨고요. 한 분은 이제 그냥 저희 서포터로 모험이, 우리 몸 모험 씨하고 프링 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멤버분들 소개를 좀 이어갈게요. 자 김리우 씨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김리우입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마이더스 님의 파트너로 활동 중입니다. 몸 씨. 네 안녕하세요 무료모음입니다 현재 뭐파트너스1 일하고 있는데 사실 노예나 다름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웃음> 아이뭐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푸딩씨 안녕하세요 푸딩이라고 합니다 마이토스님의 개가 되어서 열심히 노가나 중입니다 <웃음> 개가 두 아, 마리네요 <분말이네요. 웃음> 이렇게 말씀하셔도 다들 열심히 <웃음> 도와주고 저는, 저는 절대 여러분들 노예같이 안 부려요 어,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앞에 보이는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에서 일단 터널을 보시면 깊이가 엄청 기르, 깊어요 되게 깊고 위치는 여기에 이제 제가 영어를 읽을 수는 있는데 그리즐리스? 어 여튼 뭐 이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저희가 있는 저기 이 터널인데 기차 터널이 이렇게 길어요 이 터널 막크고 엄청 나게 긴데 여기다가 마차를 세워두고 달려오는 기차에 어, 한번 브릿지 충돌을 일으켜서 한번 기차를 물리적으로 세우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한번 지켜봐 주시죠 될 때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저희가 이제 열차 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마차를 준비했습니다 마차를 이렇게 준비한 상황이고현 이제 마차는 NPC가 운전하고 있고 그 NPC 탑승한 그 열차 위에 어, 우리 김료 김요시. 씨 김료 씨가 현재 탑승하고 있고요 어, 한번 이 열차를 과연 이 정도의 활용으로 활용이라 해야 되나요 그때 막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되게 두근 됩니다 이거 첫 시도라서 다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진짜 저희가 <웃음> 이거 대기타임 한 3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안아는거 저희가 또 하는 그런 실험 정신이라고 해야겠죠? 저 그렇죠, 여러분들? 노회 정신! 노회 정신이라고 <웃음> 하네요. 어. 중량은 꺾이지 않는 바이옴. 이렇게 한번봐 보겠습니다. 와, 진짜 저도 지금 부르네요. 거의 다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준비하세요, 빨리. 중격에 데뷔하라 어? 이게 준비 끝이 끝날거에요 우리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어 치방찬 기대를 일단 어 거의 못 막겠지만요 어 이겁니다 어림잡아 14개에서 15개 정도 됩니다 자 진짜 거의 다 왔네요.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온다 얘들아. <웃음> 준비하다고. 두개지. 준비 준비. 아, 나 너무 떨리는데. 어. 자, 떠나지 진입 직전. 카운트 세주세요, 리와 대충. 카운트 세줘, 네가.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과연 마차들은 기차를 막을 수 있을지. <웃음> 자, 온다. 3이 됐죠? 보이 보여. 3 3 3 2 2 2 2반2 2 2 2반2 2 2 2 2 2 2 2 2 2 2 2 2 2 아 와, <웃음 <웃음> 와, 와, 아 와, 와, 와, 우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와, 와, 아 사워, 어, 죽이지 말고. 와씨, 와, 마차가 올라왔어요. 아, 마차가 올라왔어요 이거. 와, 와. 야, 말차 마차에서 불났다. 일단 리온 님 거기 계속 유지하시고 나머지 분들 다 오세요. 나머지 네? 네? 아, 분들 내려오세요. 네. 일단 첫차반 상황을 봐보세요. 증발하니까 거기에 분들을 한번하 이렇게 계셔주세요. 나머지 분들. 터널 안에 대뷔 있어야 터널 있어야 돼. 터널 데뷔 있 터널 있어요터 있어야 돼. 터널 있어야 돼. 터널 데뷔 있어 데뷔 있어데있야 돼. 터이데요 있어야 돼. 보널 데뷔 있어있는데요 갈려나왔습니다. 그냥 네. 주간에 집단한 것도 있군요. 이게 참창이 야이 안에 가스 있었나봐 터스트라고 안하나 그냥, 안 하나, 그냥. 야. 야 이렇게 저희가 마차로 시도해봤지만 일단 수량 개수의 문제인지 모르, 모르겠어도 어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어 그래도 첫 시도치고는 나쁘지 않은 퀄리티였다 인정? 어 되게 네, 스펙타클 했네요 뭐내말니가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레드데드 리뎀션 기차 막기를 시도해봤으나 결과는 동시에 어. 실패! 아쉽네요 어. 동시에 좀 말해주자 아, 결과는 실패가 됐습니다 아, 하지만 저희가 어, 다음엔 어, 좀더큰 계획으로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혹시 모르게 이제 레드 리터에 하시다고 하시다가 마차 말고 이런 걸로 막아봐라. 혹시 이런 어,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저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희는 네 다음 다음 시즌 다음 시즌에 어, 다음 기차 맞기 계획을 기획하며 어, 바이바이. 폭발 엔딩 <웃음> 다음에 만나요. 모두 바이바이. 와. 바이바이.